안녕하세요 편안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약속했던 일요일보다 하루 일찍 월간 견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주말을 고스란히 반납해서 열심히 작업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 혹시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뭔 월간 견적을 2월이 다 지나가서 하느냐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린는데 저번 달 월간 견적도 아시다시피 1월 중순 지나서 했어요 그다 러 보니까 저는 이제 한달 텀이 딱된 겁니다 아, 그래서, 요, 한달 턴마다 하니까, 그, 월 초에, 신성조 월간 견적 왜 없지? 이러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15일쯤? 어, 아니면 늦으면 20일? 요 사이쯤에 영상이 올라온다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월,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저와 함께 월간 견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사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용은 AMD 40만원대와 인텔 50만원대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비용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m d 도 거의 50만원에 가깝거나 아니면 40만원 후반이 될 거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50만원 중반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적어둔 이 부품 가격은 아시아시피 온라인 최저가 판매 가격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려고 하면 이거보다는 한 3% 4% 정도는 더 줘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한번 감안하셔서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50만원대하고 40만원대 어떤 게더 좋냐 물어보신 분 여전히 계시는데 대부분 경우는 이 40만원대가 좋을 겁니다 amd의 이 루나르라는 cpu는 6코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cpu고요 거기다 내장 그래픽 자체도 인텔보다 한 30% 성능이 좋습니다 이 6코어 기반이고 뭐 인텔 대비 많이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코어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4코어 기반의 12100보다는 분명히 더 높은 멀티 성능으로 약간 더 원활한 여러분한테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엑셀 파일 띄워놓고 옆에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뭐 카톡도 키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분명히 여게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요 40만 대 M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50만 원 대는 누가 선택하면 되나요? 어 저는 다용도를 하지 않아요. 뭐 PC를 한번 이렇게 켠다면 그냥 간단한 인터넷 웹 서핑만 하거나 아니면 웹도 다 끄고 확실하게 엑셀 파일만 띄워놓고 뭐 작업한다든지. 아니면 매장 포스용으로 정말 간단하게 한 가지 용도로 쓴다 그럴 때는 이 인텔 제품이 조금 더 빠릿빠릿할 겁니다 얘가 멀티 성능은 떨어지지만 싱글 성능은 좀더 높기 때문에 대부분 환경에서 약간 더 빠릿하다는 느낌을 줄수 있어서 어... 용도에 따라서 이 40만원대 가든지 뭐 50만원대 가든지 양자택일 하시면 될 거고 실제 구매가는 둘다한 50만원대쯤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부품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인텔러가 신다그랬을때 CPU는 i 12,100입니다 내장 그래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F버전 사시면 안됩니다 F버전 사면 내장 그래픽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13,100이라고 13세대 CPU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12세대 CPU랑 거의 완전히 똑같은 구조로 가지고 있고 클럭만 소폭 올린 거예요. 뭐 0.1, 0.2 정도.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려 2만 원이나 더 주고 이걸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1100으로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11100보다 저렴한 CPU들도 있던데요. 찾아보니까 11100이라든지 1105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라고 하실 텐데 걔네들은 이제 12세대랑 비교하면 확실하게 성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보드가 저렴한 제품이 없어요. 그 CPU들, 10세대 CPU는 6만원짜리 보드가 있었을 때살 만한 제품이었지. 지금 그 6만원짜리 다품절하고 9만원, 10만원짜리 보드만 있을 때는 굳이 구형 제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1100이나 10, 이런 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요인텔의 50만원 사무용 간다 쳤을 때는 11100 하나만 보시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H619 M-K나 기가바이트 H619 M-H 쓰면 됩니다. 뭐둘다뭐 뭐 좋아서 넣는 건 아니고 적당히 저렴한 가격에 메이저 회사라서 불량률도 비교적 낮은 편에서 넣어뒀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에 기본 쿨러 써도 되기 때문에 쿨러를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메모리 3200짜리 8기가두개쓰는게 제일 무난하고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쓰고 싶으면 s co 클레브나 마이크론 메모리 크루셜 제품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메모리는 비교적 인식 이, 잘 되는 편이고, 분량도 덜 한데, 나머지 두 제품은 몇천원 더 싸긴 하지만,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혹은 보드에 따라서 가끔 인식이 제대로 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3000전자 메모 쓰는 게 좋을 겁니다. 뭐, 쓸 때는 꼭 짝수로 넣어주십시오. 8기가 두 개를 넣어야 재료된 성능이 나옵니다. 싱글로 차후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6기가 하나를 넣거나 8기가 하나를 넣는 분이 있는데, 그럼 내장 그래픽 성능이 20, 30% 정도 까지고, CPU 성능도 7에서 10% 정도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짝수로 넣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는 없어요. 이 CPU에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그냥 UHD 뭐, 730, 이런거 쓴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출력 포트는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데, 디서브, 파란색 옛날 RG 포트, 그거랑 HDMI, 요건 디지털 단자죠. 요거 대부분 모니터 있을 텐데, 요거 두 가지 지원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모니터는 다쓸수 있겠지만, 혹여나, 너무 저렴한 모니터는 DV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뭐 DP하고, 그, DVI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포트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는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P31이 제일 무난하다 봅니다. 이 P31이 뛰어난 속도를 가지고 있거나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건 아닌데요. 완전 저렴한 제품 대비 뭐만 원, 이만 원, 혹은 만 오천 원 정도 비싼데 안전성이 뛰어내요. 제가 이거 지금 1,000개 정도는 판것 같은데 사실상 불량이 없었거나 한 번인가 있었던가 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량률이 진짜 낮아요.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 뭐 어떻하면 뭐 저렴한 무슨 제품 응? 그웬디의 머시기 어, <웃음> 아니면 세그램 뭐 그레짐 머시기 아니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이든지 라 아니 타무 엑스라든지 뭐 이런 거막 자꾸 들고 오면서 이거 가성비 좋아 보인대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저희 캐는 스펙은 벤치 때는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어제 SSD 비교 파번 보시면 알 겁니다 실제로 조금만 고용연패를 옮기기 시작하면 은급격히 속도가 떨어져요. 디렌리스 아니면 컨트롤러 성능이 좀 구린 제품이 많기 때문에요 혹은 뭐 n 드 n d 충수가 낮은 거 쓴다든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다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과 그리고 지속적인 성능을 위해서는 이 P3을 쓰는 게 제일 베스트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한 보드가 H310이기 때문에 애초에 p c i 4.0 SSD 사용이 불가능 혹은 최대 속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하위화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N9에 온다면 은 사용이 가능하긴 해요. 이거 넣으면 이제, 그, 원래 적혀있는 속도, 뭐, 6000 얼마,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 속도 쓸수 있으니까, 그나마 가성비로 쓰고 싶다면, 2번 선택하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만원 아끼고, 그, 사람으로 따지면, 브 VA랑 다름없는, 뇌랑 다름없는, 이 저장장치를 포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P31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에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스 2 풀체인지 넣어놨는데요. 요거 쓰든, 아니면, 하이퍼 케이스든 아니면 시소닉, ACB500 등 전부 다 불량률 1% 내외로 매우 불량률이 낮은 제품들이니까 요 추천 제품군 전에 중에, 중에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5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막 3만 5천원 짜리, 4만원 짜리 파워 어떠나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좋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파워 단가 낮추면 려 어떻게 낮셔야 될까요? 케이블, 소자 이런 거를 좀 저렴한 제품이로든지 아니면 QC를 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분량률이 분명히 제가 추천한 제품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제품 들고 와서 이걸로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파워는 여러분한테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 그렇게 싼거 넣어봤자 SSD랑 파워에서 2만 원 밖에 안싸져요 53만 원 주고 살거 51만 원 밖에 안 된다고요 그 2만 원 아꼈다가 분량이 한 번이나 터지면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원래, 고치는 최소 공유비는 3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택배비까지 생각하면 더 받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이런 데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를 넣었는데, 이게 막 좋은 케이스라서 넣어놓은 건 아니고, 시 d 롬 지원하고, 케이스 아담하고, 조립하기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넣어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마이천백으로 본체를 짜면은, 부품 최적 합이 48만 정도 인데실 구매가는 50만 정도 하겠죠? 거기에 조립공비 포함하면 53만원, 4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예산이 조금 더 남았다 싶으면, 13,100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 CPU만 바꾸면 되고, 나머지 는 똑같이 가시면 되거든요? 여기 경우에는, 이제 한, 실 구매가가 2만원 정도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50만 중반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음, 만백의 10 가격이 애매해서, 보드 선택지도 다양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12100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게이밍 PC는 아니며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혹은 매장의 포스용으로, 주문받기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저렴한 PC라 보면 될 거예요. 빠릿하지만 멀티 성능은 다소 낮기 때문에 이걸로 뭐 다용도로 쓰기는 좀 불편하실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 AMD 견적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텔 50만원대 견적 마무리 짓고 AMD 40만원대 견적 보도록 하죠. a 디 40만대 견적은 말이 40만대 견적이지 4 0만 후반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 구매가는 한 50만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CPU는 저번에는 제가 4600G를 추천했는데 그게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4650G를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제품이고 보안만 약간 강화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뭐 클럭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2번 CPU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500, 5600G입니다 이놈은 이제 싱글성능이나 멀티성능이 약 10% 정도 이 4650G보다 뛰어나고요 내장립래성능은대동소이합니다 어, 가격은 4만원이더 비싸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는 조금 떨어집니다 4 6 5 0 g 랑 비교하면요 이 어, CPU들은 생각보다 발열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 쿨러 써도 문제는 없지만 소음이 다소 있습니다 그 소음이 신경 쓰일 것 같은 민감하신 분들은 AG400 정도 쿨러를 달아주면 다소 소음이 줄어듭니다 한 4, 5dB 정도 낮아져요 그리고 보드는 EX-A320 이거 하나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EX-A320 게이밍 조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사광 하급보다도 좋은 품질을 약속드리는 보드예요 근데 이거 말고 A320 더싼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제품도 있을 텐데 이런 제품들은 방열판도 없고 전원부가 더 하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보통은 1번 쓰시고 1번이 품절났을 때만 이 프라임 A 320M-K를 쓰시면 됩니다 1번 품절을 알면 무조건 1번 가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메모리를 마이크론 크루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 크루셜은 램타만 풀면 메모리 오버가 쉽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 했을 때 CPU 성능도 보조가 되고 내장 그래픽 성능이 대폭 상승이 됩니다 30%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론 크루셜 사셔서 8기가 두개 짝수로 꽂으시고 그걸로 랩모하고 쓰는 것도 괜찮고요. 나는 그런 거잘 모른데 하신 분은 삼성전자 메모리 3200짜리 8기가 두개 사서 꽂아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무조건 짝수로 가셔야 돼요. 짝수로 가면 듀얼 채널이라는 걸 지원하는데요. 이 듀얼 채널을 지원해야 그래픽카드 최대 성능, 그리고 내장 그래픽요. CPU의 최대 성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걸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6기가 하나만 꽂을게요. 이런 식으로 꽂는 순간 내장 그래픽 성능이 많이 떨어지면 진짜 20, 30% 떨어지고, CPU 성능도 7에서 10% 정도 떨어지니까,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짝수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장 그래픽은, 베가 7. 그리고 EXA320 포트 썼을 때는, HDMI랑 DVI 포트를 지원합니다. 본인 모니터와 호환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A320M-K를 산다면, d s u b 구형, 아날로그, 파란색 포트 있죠? 그거랑, 디지털, HDMI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요거 꼭 보시고 모니터 화환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SSD 같은 경우는 P31 가장 우선 추천드린다. 한천개 팔아서 한 개도 불량 날까 말까 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요거보다 뭐만 원, 만 오천 원싼뭐 다른 브랜드 제품도 좀 있어요. 근데 그네들은 어디까지나 속도가 적혀있는 스프랑 똑같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꾸준히 쓰다 보면은, 좀 대용량 파일, 막 30기가, 50기가 넘어가는 게임을 다운받다 보면은,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SL싱 캐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내용은 제 유튜브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 캐싱 구간이 끝나면은, 결과적으로 컨트롤러가 좋아야 되고, 거기에 디램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능이 잘 뽑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들고 오는 하나같이 뭐, SN 모시기좀 낮은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뭐새 그림 그려진 거 아니면 뭐 타, 무, 엑스 뭐 이런 것들 어좀 저렴한 브랜드들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랜드가 뭐 층수가 낮아서 수명이 좀 짧다든지 재생 랜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컨트롤러 자체가 애초에 디렛리스라서 뭐 채널도 적고 속도 유지도 잘안 되고 뭐 이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혹은 불량률이 많은 제품도 들고 와서 자꾸 괜찮냐 어, 스펙은 똑같은데 더 싸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대 아니니까 웬만해서 는 P3을 쓰십시오 이거는 컴퓨터에는 내외랑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P3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면 PM9A1으로 살짝 내리셔도 괜찮아요 이게 뭐 포트에서 지원 안 한다 쳐도 하이화는 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줄어들 뿐 가성 비 있게 쓸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1번은 더 추천드립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500W 짜리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 350이나 400W짜리 더 저렴한 제품인데 걔네들 전부 다불량률이좀 높아요 그래서 저는 파워는 불량률 1% 이하대인 걸 선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니 크래쉬 2 풀체인지나 하이퍼 K 라든지 아니면 시소는 A12 500W 이 정도 정도에서 여러분 고르시면 손해보지 않고 잘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Z사나 A사의 더 저렴한 파워 용량은 똑같은데 만원 정도 더싼 파워가 있다는 거 아는데 걔네들 불량률 이거랑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품질 차이도 당연히 다소 있습니다 싸고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비슷한 가격에더 나은 제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세 제품 중에서 추천드립니다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 M60을 넣어놨는데 그냥 루키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는 이제 쿨링이 중요치 않아요 내장 그래픽 쓰기 때문에 결국은 CPU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력 소화량이 전체를 합쳐도 100W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케이스들 중에서 아무거나 갖다 써도 호환도 잘 되고 쿨링도 잘 되기 때문에 마음껏 갖다 쓰십시오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게임을 아예 즐기지 않거나 아니면 캐주얼한 저사양 게임 뭐 바둑이라든지 포커, 롤, 어, 카트 카트라이더 얘기하는 거요. 예 근데 카트가 요거는 이제 바뀌어서 카트2 되면서 개능 옵션 타을좀 해야 돼요. <웃음> 아니면 던파 같은. 진짜 나온 좀되는 저사양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옵션 타하고 즐길 수 있는 수준 됩니다. 그런 저사양 게임도 완전 풀업을 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에 그런 저사양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i3보다 살짝 멀티 성능이 좋으니까 요거 가지고 고사양 사무용도로 쓰는 거 괜찮습니다. 라이트한 포토샵. 아니면 용량이 좀큰 엑셀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엑셀 작업하면서, 한글 작업하면서, 옆에 영상 하나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기에는 충분한 제품입니다. 요게, 어, 매장 포스용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나, 아니면 뭐, 치킨집, 아니면은, 저, 병원, 요런 데도 종종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어 부품 가격은 4200G로 본체를 짰을 때는 약 43만 정도고요. 5200G로 본체 짰을 때는 47만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구매할 때는 그거보다는 한 3, 4% 정도 높을 확률이 높고, 거기에다가 조립공비 생각했을 때는 4200G로 샀을 때는 한 47, 8만원 줘야 될 거고요. 5200G로 샀을 때는 한 50만원, 51, 2만원 주면 실구매가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사무용도인 40만원대, 50만원대 AMD 인텔 견적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노선 견적인 8, 90만원대 인텔 견적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10만원 정도 더 모아서 100만원 혹은 110만원대 AMD 견적을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9, 80만원대 인텔 견적 같은 경우에는 글카가 1660차이라서 3060보다 거의 40% 가까이 프레임이 낮게 나오거나 혹은 어 CPU가 9100이기 때문에 4코급이잖아요 네, 이거 게임 하나 틀어놓고 뭐 디스코드하고 토렌트 받고 이러면은 분명히 프레임이 크게 내려가요 물론 단독으로 토렌트만 쓰거나 단독으로 한 가지 게임만 하거나 그러면은 뭐 문제없이 쓸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실 그렇게 쓰는 경우 는잘 없죠 뭐 친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디스코드나 카톡 정도는 올려놓거나 아,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유튜브 영상 공략 영상 보면서 게임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11100이 약간 불리합니다. 5600X 대비.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한 10만원 정도만 더 여유가 있다면, 요거 넘어가는 게 무조건 좋고요. 아예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이거 사야 된다 하더라도, 내 생각엔 당장 급하게 사기보다, 그냥 돈이 100만원까지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AMD 5600X나 5600 견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당장 급하고 예산딱 여기까지라서 쓰실 사야 되는 분이 있을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견적을 설명 드리자면 12100F는 정품하고 벌크가 있는데 정품하고 벌크가 가격 차이가 그래도 좀 있습니다 한15000 정도 납니다 그래서 벌크 쓰셔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벌크 같은 경우에는 쿨러가 포함이 안 되는 벌크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쿨러 없으면 쿨러가 결국 따로 사다 보면 은 결국은 뭐 정품하고 가격 차이가 없거나 더 비싸게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확인해 보시고 저는 어제 그냥 정품 사서 그냥 정품 AS, 정품 박스 그리고 거기에다 기본 쿨러까지 받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2만 이상 차이 나면 확실하게 벌크스라그러는데만 얼마 차이 나면 저는 벌크스라고 우선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얘네는 기본 쿨러 써도 보통 대부분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음에 조금 민감하시면 H400 정도 쓰시면 소음이 좀 줄어듭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B660 쓰면 좋긴 한데 그러다 보면 가성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h 주시 아, h610m-k 우선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m.2 3.0 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고, 레모버도 안 되고, 뭐, m.2도 한 개밖에 없고,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가격이 깜패다 보니, 가격이 2만 원 이상 싸니까, 요거로 가서 DDR4 메모리 받고 쓰는 게 가성비는 좋고요. 혹시나 내가 차후에 m.2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은, 그 PM9A 왕처럼 조금 더 속도가 빠른 SSD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 B660 M-V5 쓰면 됩니다 다만 이 보드 같은 경우 위나 아래나 1번이나 2번이나 둘다 전원 품질이 좋은 편에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CPU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이런 건안 돼요 그냥 11100 전용으로 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B660 보드 사용하시면 램모보도 소폭 할수 있습니다 한 200, 300 정도 올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프레임이 2, 3% 정도는 증가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메모리 쓰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에센코 클랩 메모리 쓰면은 몇 천원 싸긴 한데 요거 요거 뭐 보드에 따라서 가끔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인식이 안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삼성전자 메모리 쓰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해요. 자, 그렇게 쓰면은 보시다시피 5만 원 정도면은 16GB를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게이밍에 나는 8기가 하나 집어넣고 쓰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4기가 두개 넣고 쓰자니 듀얼 채널 지원하겠지만 용량이 너무 적고요. 8기가 두개 정도 넣어야, 아시아피 게이밍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는 8기가 하나 넣은 거랑 8기가 두개 넣은 거랑 프레임이 막 15%도 차이 나고 그래요. 배그는 6기가 밖에 안 쓰는데도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짝수로 듀얼 채널 지원하게 넣어야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3060 12기가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3060 8기가도 있는데, 8기가 버전은 12기가 대비 8에서 10% 성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가격은 만원밖에 차이 않나요 그러니, 꼭요3060 12기가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갤럭시 요 V2 모델하고, 개인워드 고스트 모델이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요거 두개 위주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80만원밖에 없고, 그럼고 내가 하는 게임은 롤. 오버워치 정도밖에 없다. 거기다 FHD 모니터다. 난배그도안 한다. 그러시은 분은 1 6 6 0 Ti도 생각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저사양 게임 위주로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디아도 나올 텐데 디아 하자니 내 글카가 좀 떨어지고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디아4 할 때는 디아4가 아직까지 사양이 얼마나 나갈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요새 뭐 호크와트 하든지 그, 좀, 사양 높잖아요. 그런 거, 오션 좀타밤 사기에 적합한 건 사실, 1660ti 보다는, 아무래도, 이 3060이 되겠죠. 3060이 1660ti 대비, 성능이 거의 40% 가까이 좋기 때문에, 둘이 또, 가격 차이 10만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서, 거의 무조건, 이 3060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100만, 100만 아니라, 90만원 초중반 투자해서요. 아, 네. 둘 중에 뭘 갈지, 잘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어제간하면 3060 12기가 추천드립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40만원, 50만원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웬만하면 P31 가세요. 이게 불량률이확인히 낮고, 요거보다 저렴한, 많은 뭐 이런 싼 애들 찾아보면은, p n 9용 빼고는 사실상 불량률이 높거나, 확실히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속도 유지율이 떨어지는 애들입니다. 그게 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면은, 제 SSD 품질 비교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로 충분합니다. 뭐, 3060은 전력 소비랑 별로 안 넣었기 때문에, 근데 도 i3까지 넣었잖아요. 이 500W 제품 충분하고, 시소닉 A12 가거나, 아니면 마니클래스2 풀체인지 500 가거나, 여러분 가고 싶은 거 가십시오. 둘 다, 분량률이 1% 내외밖에 안 되는, 매우 분량률이 낮은 제품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0, 아니, DK200 가도 괜찮고요. 아이구즈 C60가도 괜찮고 근데 C60은 품절 직전이더라고요 카이저 에어도 괜찮고 M60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각기 장단점이 있긴 한데 M60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산방지 필름을 옆에 발라주니까 뭐 강한 요리가 불안할 때 가시면 괜찮을 것같고요 DK200은 싼게 장점입니다 대신 강판이 좀 얇아가지고 어, 도착할 때 조금 찌그러져서 도착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거 파워 장착 부분이 강판이 좀 얇아서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어, C60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는 강판이 제일 두껍습니다. 그리고 조립 편의성도 이넷 중에서는 제일 편한 편에 속합니다. 대신 디자인이 약간 투박하긴 하죠. 그리고 이 카이자이어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제일 깔끔해요. 특히 전면 디자인이 빼어난데, 음, 뭐 스윙도어라서, 얘도 스윙도어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도 장점이 있고요 스윙도어가 아무래도 가한율이 파손이 덜 일어나거든요 어, 대신 가격대가 약간 있긴 하죠 스윙도어 제품들이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네개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5600X 3060 12가로 왔을 때는 98만원 부품 가격이 되고 어, 실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왜 5600으로 계산하지? 5600이 아니고 마이천백 <웃음> 12100F에 100F. 12, 상공입구로 하면은 88만4천원 되고요 이게 실제로는 최저가 조합이니까 여러분 구매하려고 하면 부품가에 90만원 정도 할겁니다 90만원 정도에 조립공임비 생각하면 94만원 정도 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진짜 저사인게임 밖에 안하고 앞으로 저사인게임 밖에 안할거다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추축싶다하신 분은 1 6 9 t 이로 세팅하면 부품 가격이 76만 원 정도까지 하락합니다. 뭐 실제 구매하면 한 77만 원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이제 조립금 포함해서 80만 원대에 떨어집니다. 자, 대신 게임 성능이 40% 가까이 하락합니다. 말 그대로 게임 프레임 40% 내리니까 각오하시고 이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위에 것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는 초 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나 디아2, 오버워치, 롤, 배그, 피파 등등 인기 게임에서는 뭐 프로비나 상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거는 게임만 거의 돌려야 돼요. 여기에서 뭐 토렌트를 같이 한다든지 뭐 모바일 게임 하나 띄어 띄워놓고 뭐이 게임들을 한다든지 이기에는좀 힘듭니다. 뭐 방송 그런 것도 당연히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CPU의 순수성능이 5600보다 좀 낮은 편이라서 여러분 예산이 좀 있다면 6만 7만원 더 보태서 보태보태 보태 뭐예요? 아 티코 살려다가 보태가지고 아반떼 가는 느낌으로 이 5600, 100만원 견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600은 뭐가 다르길래 5600 그런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00만원대 AMD 견적, 110만원대 인텔 견적 같이 볼 건데요 이 둘이 CPU 성능이 한딱 10% 정도 차이납니다 멀티 성능 1 2 4 0 0 좋고 싱글 성능도 그쯤 좋아요 근데 게임 프레임 10%까지 차이 안나요 게임 프레임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4, 5% 정도 차이 나고요 최소 프레임이 그래도 이게 좀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어 인텔 쪽이 약간 더 좋긴 합니다. 근데 10만 원 투자할 만큼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두 개의 제품의 사용 영역은 고스란히 겹칩니다. FHD 상호 포토샵 간단하게 하거나 뭐 간단하게 취미 삼아 영상 편집하는 정도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뭐 다용도로 쓰기에도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CPU인데요. 근데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가지고 뭐 전문가용처럼 영상 편집을 내가 유튜브 그 수주 받아가지고 해준다 이런 건좀 불편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레일을, 레이어를 씌운 좀 고해상도 포토샵 사진 편집 이런 거에 또 이거 좀 솔직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가정용 PC를 쓰기에는 무난한데요 다용도로 그 영역이 완전 고급 영역까지 올라가지 않다 는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프레 h 디게임용도로참가성비 좋은 제품들이에요 어쨌든 5 1 0 0 x 하고 11400F하고는 자 일단 5 7 0 0 백스로 갔을때는 보드를 EX-A320 요거 쓰시면 딱입니다 그러면 진짜 가성비 있어요 얘를 b 5 0어 o 스엘리 e l 로 가면 확장성이 좀 좋아지긴 하거든요 어떤 확장성이 좋아지냐 하면 은 일단 M.2를 하나 더살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b 5 0부터 이제 PCI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더 속도가 빠른 M.2도 쓸수 있고 PCI 슬롯도 약간씩 차이가 있겠죠 그 외에도 좀더 고성능 USB 포트나 이런 걸 지원을 하는데 근데 이걸로 넘어가면 보드 가격이 5만원에 뛴단 말이에요 그다보니 이 이게 보드 가격이 5만원 뛰면 사실 인텔의 보드하고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a b 6 6 0하고그다음은 가성비가 없어요 m d 5600은 어디까지나 가성비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5600, 5600X는 EX-A320하고 가장 베스트한 선택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쿨러는 AG400 좀 달아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얘 예, i 성능낼때도 성능자가 없고 소음도 확인하게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예, 짝지어져야 돼요 이렇게 짝지어져야 되고 가끔 있잖아요 뭐 인텔거 골라놓고 AMD보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인데 나는 그렇게 가라고 한적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인텔은 인텔 보드 가야됩니다 이1 예, 2 4 0 0 f 갔을때는 이 b 2 6 0 N-K나 b 2 6 0 N-DS3H 가시는게 베스트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1 2 4 0 0 f 의 H620 쓰면 더가슴비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뭐 좋은 보드 고르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H보드급의 품질을 가진 좀 하급 B660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11400에 풀성을 내지 못합니다 못 버텨요 클럭이 떨어져요 그것도 크게 떨어집니다 중간중간에 막 2.0까지 툭툭툭 떨어졌다 올라왔다 툭툭툭 떨어졌다 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얘를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 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짜면은 또 가성비가 나름 나쁘진 않아요 비6꾼 보드가 대체적으로 괜찮은 거 보면 20만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11400은 발열량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 높지 않아서 이 정도급에 커버가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인텔 보드는 N-K나 DS3H 그리고 AMD는 EXA3이고, 요렇게 짜시면은 베스트한 가슴의 선택이 됩니다. 인텔든 AMD든 쿨러는 AG400이나 팔라딘400 쓰시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AMD 쪽은 마이크론을 우선 해놨고, 인텔은 삼성을 우선 해놨는데 이유가 있는데요. 마이크론 메모리 특성이 램타를 좀 풀면요. 레모버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5600에 3600램모버 하는 게 정말 쉽거든요. 그 영상도 있으니까 따라하면 되니, 별로 어렵지도 않고, 게임에 성능 4%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마이크론 가서 가거나, 아, 그것도 어렵다 싶으신 분은, 이 XMP 메모리 사시면, 대부분 조립업체에서는 3 7 0 0을 알아서, 어,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이라 걸로 적용해서 3 7 0 0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게, XMP 메모리 격이 많이 착해져서, <웃음> 얼마 차이 안 나요. 3만 정도밖에 투자 안 하면은, 뭐, 4% 정도의 게임 성능과 좀더 빠릿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세팅하면 괜찮을 거고요. 인텔은 SA 전압 고정 문제로 사실상 레모버가 잘안 먹습니다. 올라가봤자 200 이렇게 올라가요. 400도 잘안 들어갑니다. 3600이 잘안 되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로 메모리를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분량률 낮은 3000전자 메모리로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서로 동일한데요. 3060 12화 승이 가장 비슷하고요. 3060 이 갤럭시 V2 제품이나 아니면 게임 워드 고스트 제품이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둘 중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쯤 CPU 되면은 3060 12가 말고 3060 Ti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060 Ti로 가면은 확실히 게임 프레임이 25%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3060 12가 하고는 전혀 다른 어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레시드144 모니터를 쓰고 싶다고 하면은 2 번으로 선택하셔서 갤럭시 상6공 ti lhr이나 아니면 개인 노워드상6공 ti 고스트 lhr 가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웃기게도 60이든 60 ti든 이두 회사의 제품이 가장 가성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들어가 있던 6700이나 6750 xt는 현시점에서 가성비 좋은 애들이 대부분 다 품절 났기 때문에 그냥 빼버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상공권코인테이 때는 파워를 100W 정도 늘려서 700W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파워의 소음이 줄어들고요 수명도 나름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점이 있습니다 뭐 차후 업그레이드도 용이할 거고요 s s 같은 P31 제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짜 1000개 가까이 사서 분량을 한개 봤던가 아예 없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만큼 분량이 낮은 SSD를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여러분 저가형 SSD 막 들고 오는 거 보면은 그 대용량 팔 옮기다 보면은 속도가 훅 떨어지거나 그니까 러 속도 유지가 안된다는 거죠 벤치마크 돌려면 은그 짧은 시간 동안 돌리기 때문에 크리스트마크 이런 데서는 자기 적혔는 스펙만큼 다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아니 더 싼데 이게 속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 ssd 비교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좀 고용량팔 옮길 때 속도 유지 못하는 제품들이 대거 보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31 추천드린거예요이 P31 같은 경우에는 뭐 SN570이나 아니면 980 노멀 그런 애들 보다는 확실하게 속도 유지를 잘 해줍니다 아, 뭐그 말고도 다른 회사들 거좀 많죠 세그런 그레진인데뭐 타무 엑스 이런데 예, 그런 애들도 이거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원이나 만 오천 비싸더라도 그만한 값치 충분해요 그리고 진짜 만원 아끼고 싶으면은 그냥 PM9A1 쓰시면 돼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이내 쪽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 넷다 불량률이 1% 내 밖에 안되는 매우 불량률이 낮은 착한 제품들입니다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1,2, 여기 1,2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구 60가든 3960 상구 6 0 t 이가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M60, 뭐 DK200, 벤티 C60, 카이저 에어, 그리고 GH4, 레토, 그리고 P1000 요 정도쯤에서 여러분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으면 L600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각기 특징이 있는데 요거 하나 둘셋네 개는 앞에 영상에서 앞에 영상 뭐여요 8, 90만 원대 여기서 설명 드렸으니까 설명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거 선택해 드릴게요 레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면이 깔끔하게 빠지고 LED 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쓰면 괜찮습니다 수냉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어차피 이 견적에서 수냉 쓰신 분 드물 테니까 공냉쓸 때는 충분히 깔끔하고 확장성도 좋고 조립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선정리 공간이 2cm가 넘어가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초보자가 조립하기 편한 케이스를 보면 될까요 P1000 같은 경우에는 음, 마감이 약간 아쉽긴 한데 충분히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랭쿨러 호환성이 참 좋아요 그래서 P1000도 LED 싫어하시는 분은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LED 있는 게 좋은데 싶으신 분들은 이 카이저 에어나 L600 정도로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L600 같은 경우에는 뭐수냉이든공랭든다 호환성이 괜찮은 편이라서 팔방미인이에요 기본팬도 6개나 지원해 주고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상단에 있는 기본팬 2개는 분량이 잦아서 달달달달거리는 소음이 자주 납니다 여튼 여기 있는 케이스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5600X 플러스 306012가 썼을 때는 금액이 98만원 3 0 6 0 1체로 갔을 때는 111만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실제 구매할 때는 뭐 100만원, 한1 1 4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조립공비 생각하면 거기서 3, 4만원이 더 붙을 거고요. 그러니, 위에 거는 100만원 중반, 한 105만원 정도 사야 될 거고, 밑에 거는 116, 7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겠네요. 마이천 4 0프 f 랑 비교했을 때, 4에서 뭐 8% 가는 프레임이 덜 나온 편이긴 한데, 뭐 게임에 따라 다르고요. 매우 고사인 게임 하면은 거의 프레임 비슷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만원 가까이 싸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떻게 짜에 따라서 10만원 차이 날 수도 있고 7만원 차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X가 아니라 노말 쓰시고 어 기본 클러 쓰고 그러면은 이제 차이가 좀 벌어지고요 어 그렇게 안하고 뭐 X 써서 좀더 나은 성능에 뭐레모오브도 하고 그렇게 쓰면은 거의 12400하고 차이도 없고 가격은 7만원 도 싸게 쓸수 있습니다 이게 좀 가슴이 괜찮긴 해요 그리고 이제 1 2 4 0 0 f 의 3960에 그1 2가나 3960Ti로 가면은 얘보다 딱 얼마 차이 납니까? 7만원 도대더 오르죠 7만원 더 오릅니다 뭐 똑같이 쿨러 따로 쓰고 이렇게 쳤을 때는요 근데 그러면 1 2 4 0 0 f 는 뭐가 장점인데요 게임 중 프레임이 그래도 몇 프로나 잘 나오고요 그리고 작업 성능 같은 거 다용도로 쓸때고그때 때 평균적으로 한 10% 가까이 좀더 뭔가 나은 점이 있습니다 뭐 성능이 낮다든지 싱글 성능이 좀더 빠릿하든지 어, 역량은 거의 겹쳐요. 어떠냐하면은 프레 d 디에서 대부분 게임을 670 프레임 상업으로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좀 타입하면은 솔직히 100 프레임으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상업용 태액에 갖다가 치면은 옵션 한 중업일 때는 144 모니터 사도 프레 d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이밍 시작점에 가까움. 이 90만 원대 솔직히 게이밍 용도로서 보기에는 약간 아쉬운 면인데 얘네들은 아쉬, 아쉬운 면이 없는 프레 d 디에서는 그런 핏입니다. 근데다가, 어느 정도 뭐 포토샵이라든지 라이트룸, 영상 편집, 엑셀 좀 대용량 파일, 아니면은 뭐 압축 파일 변환 이런 거할때 충분히 괜찮은 성능의 CPU를 제공하기 때문에 둘다 6코어급이라서, 어, 가정용으로 다용도로 쓰기도 괜찮은 핏입니다. 다만 이제 영상 편집을 취미로 하거나 포토샵을 이제 좀 고화질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램은 16기가 두 개로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100만원대 견적들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대 견적 인텔, AMD 할거 없이 다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좀더 다용도, 다목적으로 쓰는 핏입니다 여기도 충분히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식, 초단타도 쓸수 있고 포토샵이 진짜 파일이 레이어도 많이 겹치고 아주 그 해상력이 높은 파일 가지고 해도 괜찮고요 영상편집 이 정도면 은 그 직업적으로 해도 괜찮은 정도 CPU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어, 그것도 괜찮고, 어, 그뿐만 아니라 음악 작곡 같은 경우에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 간단하게 학교에 우리 대학 다닐 때도 충분히 웬만한 과제들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진짜 다목적 핏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래픽 카드도 좀더 좋은 제품을 넣어 두므로써 4K 144를 지원해주거나. 4070ti 까지 간다면 QHD144도 충분히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150만원대부터 230만원대 게이밍 및 다용도 PC입니다. 일단, 음, 요 140만원대 견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40만원대 견적은 13600K를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3400을 씁니다. 근데 13400은 이제 벌크하고 벌크 아닌가 하고 25,000원 차이 나서 이건 벌크 쓰는 게좀더 좋습니다 13400F 벌크를 쓰시고요 거기에다가 쿨러는 좋은 거안 써도 되거든요 13500, 13400은 제가 여기 H400 써도 된다그랬죠 이거 넣으시고 그리고 보드를 1번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2번 가는 게좀더 가성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13400, 13500은 90W, 혹은 120W 정도밖에 사용 하지 않는 CPU들이기 때문에, 이 b 6 6 0 m 플러스 와이파이로도 충분하고요. 어, 이 정도 등급이면은, 13600K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2번 가서 좀더 가성비 있게 선택하십시오. 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성전자 8기가 두 개나, 16기가 두 개, 용도에 따라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이나, 작곡 같은 거는 16기가 두개 가시고요. 주시 단타 치거나, 간단 게임 용도면은 8기가 두개 가시면 됩니다. 그 밑에 뭐, 좀 많긴 한데, 한 이제 수동 오버를 할 생각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거고 한익 56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5600을 자동 적용해서 그냥 표준 메모리 쓰거나 혹은 수동 오버 할때 쓰면 괜찮고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표준 메모리 오버 안 하고 쓸 건데요 하면 삼성전자 5600 짜리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도에 따라서 맞춰가면 될거고요 메모리는 어,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상호인6 3060은 뺐어요. 3060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400하고 물려 쓰시고요. 3060ti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13,400에. 조금 더 나은 성능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액수가 더 비싸니까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러려면 이제 글카도 같이 발맞춰서 올려야 되는 거죠. CPU의 게이밍 성능 12,400이나 13,400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13,400은 멀티 성능이 더 뛰어나고요. 캐시 용량이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이런 높은 글카까지 넣어주면 아무래도 좀더 다목적을 쓸수 있겠죠. 그리고, 어, P31. 왜 P31 추천하는지는 SSD 비교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영상 앞에 거 보면 얘기가 나와요. 뭐, 상호육공 TI 샀을 때는 솔직히 그냥 700W짜리 요, 마니크래스2 풀체인지 쓰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고르기 견적을 짰을 때는 약 140에서 145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 거예요. 조립비 포함 된자 150만원 이하로 여러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요 견적 같은 경우에는 램 용량도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면요. 여러분이 여기 위에 적어놨는 용도 있죠 주식, 포토샵, 영상편집 다 용도 쓸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상호 60Ti를 썼기 때문에 모니터는 패시드 144 모니터 쓰셔야 적합할 겁니다 게임 용도 쓸 때는요 그리고 좀더 좋은 멀티 성능을 원하신 분 그러니까 영상편집을 조금 더 하드하게 하실 분들은 1 3 5 0 0으 넘어가세요 그럼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퀴싱크 기능 써서 프리뷰 때좀덜 끊기고요 거기다 이코를 네 개를 더 추가로 넣어주기 때문에, 코스자는 뭐다? 내보내기 할 때. 다 편집하고 이제 내보내기 할때 있잖아요. 그것도 좀더 빠른 성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럴 때는 이제, 155만원에서 160만원 사이에 견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600KF랑 또3070 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13600KF 사시고, 어, 쿨러는 RC1800 우선 추천드리고, 예산이 좀 빡빡하면은, 에이지 620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760m 어로셀리트 이게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해도 인식이 잘 되고 편한데 근데 레모버 하면은 뭐 고주파가 난다 이런 이슈가 조금 있긴 있거든요 저희도 한꺼이가 있긴 했는데 뭐한 60개 팔아가지한꺼이면 많은 편은 아니긴 해요 근데 메모리 오마마 아무래도 고주파가 조금 더 높아진 특성이 있긴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이시는 분은 요 b660m 터프 플러스 와이파이 쓰시면 됩니다 이게 가성비도 더 좋고 단점이 이제 전원부가 약간 떨어지고, 이 펌웨어 업데이트랑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CPU가 없으면 힘들죠. 그럴 때는 이제 센터 보내서 업데이트 하시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영기처럼 그냥 1번 쓰는 게 편합니다. 1번 쓰시거나 2번 쓰시거나 편들 하시고요. 1, 2번 둘다 품절 나면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에즈라 B760 Pro RS요. 요 가면 이제 장점이 풀사이즈 보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확장포트가 많고, 쿨러하고 그래픽카드 간섭이 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게 만삽시 600k나 kf를 cpu 오버도 하실 분들은 z790 ud 가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 rc1800 쿨러 가면 안 되고요. 순행으로 ls720까지 넣어주셔야지 cpu 오버를 어느 정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갈 때는.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용도로 그랬으니까 8기가 두 개보다는 삼성전자 4,800자에 16개가 두개 쓰세요. 16개가 두개 써봤자, 가격이 얼마 안 해요. 11만원. 11만원 정도 하고, 이게 삼성전자 메모리 쓰더라도, 6천이나 뭐 5,800은 그냥 들어갈 정도로 오버가 되니까, 살짝 오버해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레모버 할 때는 하이닉스 메모리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5,600 그냥, 꼽자마자 지원되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삼성전자 메모리나 하이닉스 메모리 5,600짜리 쓰시면 될 겁니다. 다음 이제 하이닉스 메모리 는 5,600 그냥 쓰다가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은 수도고복까지 하겠다 생각할 때 하이닉스 메모리 5,600짜리 가는 거고 그냥 5,600을 쭉 쓰겠다면 삼성전자 5,600짜리 쓰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3 0 7 0 게임이 오시 지금 3070 파는 제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오시가 그나마 물건 있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의 80만 원도 합니다. 어, 그리고 SSD는 P31. 왜 P31 추천하는지 아시죠? 어, 앞에, 그, SSD 설명, 그, 제가, 50만원, 40만원대 견적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은, SSD 품질 비교표 보셔도 괜찮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닉크리스트 750이나 시소닉 GM750 쓰시는 게, 어, 요, 3070이랑, 1섭 600K 조합하기에는 괜찮습니다. 살짝 오버하고 쓰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만약에 오버했쓰려고 여러분이 순행에 올랐다면은, L600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근데 그거, 뭐 오버할 생각 없고, 내가 B보드 골랐다, 1번 보드나 2번 보드 골랐다 싶으면은, 피1 0 0 가도 괜찮고, 이 GH4 가도 괜찮습니다. 자, 요둘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3070일 때는, 3070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아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조립 자체가 문제는 없는데요. 아까 게임의 오시로는. 4070 태그 할 때는 요두 제품 다, 어 몇몇 상위 제품은 호환이 안되니까 이 빨간 글자로 적어둔 제품은 조합하시면 안됩니다. 4070 Ti 아무 문제 없이 장착하려면 이 L600 가거나 아니면 DLX-1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만삼 600kf에 IC1800 공랭에 그리고 뭐 B769M 어로스 엘리트 램 32기가 삼성 메모리 4 8 0 0짜리 두개 4070 이런식으로 짜면 은180 5만 정도가 최저가가 날 거고요. 실제 구매할 때는 188만원, 189만원 정도가 들어갈 거고, 조립공비 포함하면은, 한, 193, 4만 원 정도에, 여러분, 실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짜면은, 4070이 나름 성능이 뛰어나서, QHD 75, 100 정도 프레임 뽑으면서, 웬만한 고사인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 근데다가, 메모리 넉넉하게 나왔으니까, 영상 편집이나, 뭐, 작곡, 이제 다용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넉넉한 성능을 제공해 줄 겁니다 다만 영상 편집 위주로 한다면 KF보다는 K 버전을 가서 내장 그래픽 있고 키싱크를 쓰는게 좋을 것 같고요 영상 편집을 안하고 뭐 작곡이나 아니면 은뭐 포토샵, 라이트룸 이런거 할때는 13600KF로 가서 약간 더 가성비 좋게 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여기 지금 150만원 그리고 190만원 정도 견적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요 견적에 230, 최종 견적을 보여드리자면 13600K 가시고 쿨러는 r c 1 8 0 0 이거 우승 추천드려 말씀드렸어요 요셋 중에서 이게 성능이 제일 나아요 물론 뭐 2도 정도밖에 차이 안나니까 좀더 가성비 있게 뒤에 두개 선택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거는 LED인데 뒤에 두 개는 LED가 없어요 LED 제품 따로 제공하는데 그럼 가격이 앞에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B76과 M, 어어스 엘리트 쓰는 게 여러분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해도 되고. 근데 얘도 펌웨어 업데이트는 하면 좋습니다. 그럼 CPU 온도가 좀더 내려갑니다. 이게 이 가성비 있게 쓰기 좋은 선택이고요. 혹시나 1번에 2번 다 품절로 하면은 3번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모리는 똑같이 삼성전자 메모리 4816개가 두개 넣는 게 무난하고요. 글카를 MSI 벤투스 4070ti. LED는 없지만 이거 충분히 소음도 높지 않고 선언도 그럭저럭 나오는 저렴한 4070ti거든요. 요거 하시거나 아니면 컬러풀 울트라 제품. 화이트죠. 화이트 제품 몇 없는데 가격도 그냥 검은색 싼 제품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거 가셔서 화이트로 세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s s 는 P31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 시서닉 GM 750이나 마니칼리스 2 750풀모듈러 가시면 됩니다 풀모듈러 말고 일반 모듈러 제품도 있는데 OEM 공장이 다르기 때문에 풀모듈러 제품이 분명히 품질이 좋습니다 혹여나 나는 이제 소음이 좀 민감한데요 하시는 분은 파워를 1000W짜리로 가시고요 아니 4070 테이프인데 1000W로 가요? 네 이렇게 가시면 얘가 하이브리드처럼 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팬이 아예 안돌아요 그리고 이 쿨러를 지금 RC1800 됐는데 RC1800 말고 D15로 가세요 D15, D15 가시고 거기에다가 케이스를 L600 Quiet나 B Quiet 500 DX 정도로 가시면 여러분이 좀더 조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어 그건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경우 이렇게 GM750 아니면 마니카리스트 7 5 0가고요거 L600 케이스랑 조합하시면요 13600K나 14600KF의 DDR5 조합이면 12900K 전세대 최고 성능 좋았던 CPU하고 만먹을 정도의 프레임이 나옵니다 멀티 성능도 그거랑 비교했을 때뭐프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12에서 15% 정도 차이 그러다 보니 멀티 성능도 주요소에서 각종 작업과 그리고 QHD 144 상업 게이밍, 4070Ti 넣었기 때문에, AAA급 그 게임 포함해서도, 어정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QHD 게이밍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거예요 13600K, 4070Ti, 삼성 메모리 16기가 두 개, 750W 파워. 그럼 부품 가격은 대충 228만 정도 나오고요. 조립공비 생각하면은 230만 정도에, 여러분, 실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인텔 150에서 230만원대 게이밍 및 다용도 PC에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어, 다용도로 쓰기에는 인텔 대비 좀 떨어지지만 어, 인기 온라인 게이밍에서 좀더 가성비가 좋은 AMD 7600을 넣은 시, 그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7000 시리즈 견적 인기 얘는 포토샵 정도는 괜찮아요 라이트룸 포토샵은 보통 6스레드만 좀 크게 갈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얘가 6호 기반 CPU거든요 IPC 클럭당 성능도 꽤 높은 편이고요 요 제품 가지고 요 정도는 괜찮고 뭐, 주식 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간단한 영상 편집도 괜찮긴 한데, 영상 편집마 아무래도 13600K보다는 많이 처집니다. 간단한 거는 어느 정도 얘도 할수 있어요. 5600도 되는데, 7600이 더 좋은데 안될 리가 없잖아요. 그, 이7600 쓰시면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겁니다. 윈도우 10을 유지했을 수가 있습니다. 13600K는 버그나 아니면 최대 성능을 낼수 있게 좀 괜찮게 쓰려면은 OS를 윈도우 11로 강제됩니다. 근데, 이 AMD 견제로 가면요. 라이젠 5세, 5세대, 5세대. 요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윈도우 1 1쓰든1 0쓰든 상관이 없어요. 여튼, 지금 요게, 멀티팩으로 보면 30만원 정도 합니다. 7600X가 가격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지만, 걔는 아직 36만원 정도 거든요 근데 얘는 30만원 구매가 능하단 말이에요. 최저가로 보면, 그 보다도 좀더 쌉니다. 요걸 조합해서, 저게 또 저전력 CPU란 말이에요. 거기다 팔라딘 400만 넣어도 버텨요. 아니면 RC420 같은 거 넣어도 괜찮고요. 굳이 RC1800이나 AG620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밑에 두 개는 왜 넣어놨냐면 여러분 혹시 PBO를 켜서 프리시즌 부스트오버드라이브라고 자동 오버 기능 요거 켜서 쓰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7600을 좀 오버에 쓰실 분들은 요거까지 쿨러를 올려주면 더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보통은 위에 거 쓰시면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 할 생각이 없다면은 이 프라임 b 6 5 0 m a 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원래 이게 650 보드가 대부분 20만 원 중후반이 넘어가 지고 가성비가 없었는데 지금 대원에서 공격적으로 이 보드, 프라임 보드를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22만 23만 정도예요. 요거랑 조합하면은 CPU랑 보드랑 쿨러랑 다 합쳐 봤자 60만 원치 되지 않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게 품절 나면은 기가바이트 DS3H 듀얼로 에디션으로 어, 교체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한 25,000원 더 비싸요. 그리고 혹여나 나중에 3D 모델로 업그레이드할 생각 있거나 아니면 다음 세대 또제 좋은 제품 나오면 7,600에서 넘어갈 생각 있다 하신 분들은 이 터프 게이밍 650 플러스 쓰시면 될 거예요. M 보드하고 M 아니 보드하고 가격 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풀 사이즈 보드 쓰시고요. 이게 드라이브 모스펫에 700 암페어 급쯤 되는 전원부로 가지고 있고 근데다가 ALC 1,200이라고. 897 보다는 그래도 약간 나은 내장 사운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그렇쓸만 할겁니다 어, 비용은 약간 더 오르지만요 하여튼 지금 아소스 보드들이 나름 이제 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낮춰져서 그나마 7 0 시리즈 구매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께 특별히 좀 싸긴 하더라고요 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자면 4800짜리 8기가두개나1 6기가두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을 좀하다하게 한다 치면 1 6기가두개 넣으시고요 그냥 순수 게이밍이라면 8기가 두개 넣으면 될 겁니다. 어, 위에 5,600 메모리 있는데 왜 이거 추천드린데 추천하는데요? 하고 물어보실까봐 얘는 5,600 넣어도 대부분 보드에서 5,600이 적용이 잘안 돼요. 물론 베타 바이오에서 5,600이 그냥 표준 메모리가 바로 적용되는 일부 보드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4,800짜리 사서 대충 6 0 0 0 넣고 쓰는 게 무난할 겁니다. 레모브하는 방법은 제 영상 있으니까 보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어, DDR5 그 MD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실까봐 m d 용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맨컨만 1대1로 유지하면 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으니까 그 인텔꺼 보고 따라 하셔도 크게 문제 는 없습니다 하닉 메모리는 OC용인데 실제로 얘가 1대1로는 맨컨이 맨컨이랑 메모리 1대1로 올렸을 때는 6 4 0 0이 한계이기 때문에 하닉 메모리는 좀 오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3000전자 메모리 4800짜리 놓고 그냥 쓰시거나 요걸로 살짝 오버해 쓰시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혹여나 좀 이쁜 튜닝 메모리 넣고 싶은데 하신 분은 G 스킬 메모리 치곤좀 가성비가 괜찮은 요 6,000짜리 넣으시면 될 거에요. 근데 이거 짝수 넣으면은, 그니까 4개의 풀병을 넣으면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니까 러한 세트, 두개 들었는 거, 그것만 사서 쓰시거나, 어, 그리고 이거 또 수동 오버가 거의 안 돼요. XMP만 넣고 쓰시는 그냥 LED 튜닝 메모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뭐, 수도오버 하겠다, 풀방 하겠다, 그런 생각은 아시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용도에 따라서 1, 2, 3, 4, 아, 1, 2, 3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픽카드는 3 0 6 0 t 에 써도 괜찮고, 3070 써도 괜찮고, 4 0 7 0 t 에 써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짝은 3070 정도고요. 3 0 6 0 t 에 넣으면은 CPU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4 0 7 0 t 에 넣으면 CPU가 살짝 떨어지는데요. 13600k 대비, 한 2% 정도. 2% 3% 정도 프레임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리 큰 차이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도 게이밍 용도로는 7600에 4070Ti도 충분히 괜찮은 견제라 생각해요 다만 여러분이 글카를 모여서 따라 3060Ti는 150만원 견적 3070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조금 안되는 견적이요 한 180, 190만원 정도 되는 견적 그리고 4070Ti로 갈 때는 220만원 견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예산에따라서그 글카 선택하십시오. SSD는 p 3에 쓰는 게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거 왜 이걸 추천하는지는 SSD 품질 비교표를 보거나 오늘 그 앞에 450만 때 견적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60ti나 70이나 4070ti나 다 공통적으로 그냥 750W 마니클리스트750 골드 쓰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싶으면 MSI, 그, H 7 5 0 g f 요 시리즈 쓰면 되는데 이게 CWTOEM이라서 품질 최선의 품질 조건은 넘어갔다 생각해요 가격이 다른 제품들보다 한 2만원 싸고요 15,000원 2만원 싸요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래도 품질이 뭐가 더 낫냐고 그러면 많이 약간 더 낫긴 해요 더 좋아요 그리고 진짜 예산에 빡빡해서 답이 없다 나는 창구 60Ti도 겨우 겨우 갔다 하신 분은 크래스2 풀체인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4 0 7 0 t i 이거 가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4070Ti는 그냥 750 골드 가십시오 그리고 차외에 업그레이드용으로 좀 넉넉한 파워는 어떤 거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마니크래스2 850풀 모듈러나 시소닉 포커스 골드 850 아니면 델타 플래티넘 850요셋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뭐 나중에 4080 그리고 뭐7000 900X3D, 요런 걸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그두개다 바꾼다 쳐도 커버돼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어차피 공랭으로 지금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돼요. 다 되는데, 4070ti는 이제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L600, DLX2, 요런 거 선택하시고요. 이제 3060ti, 이런거쓸 때는, 이 여섯 가지 케이스 중에서 아무거나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4 0 7 0 t 는 웬만하면, 다시 한번말씀드렸지만 L600이나 d l x 2를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7600에 공략, AG400 넣고, 650 프라임, m 시 지금 위에 게 A죠? M-A 넣고, 4060ti, 750W 골드로 짜면, 1 4 6만 정도가 나옵니다, 견적이. 이게 실제 구매할 때는 뭐 조립공비랑 이것저것 포함해서, 한, 153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요걸로 짜시면 경쟁사의 13,500과 비슷한 게임 성능, 혹은 조금 더 나은 게임 성능 보여줍니다. 이거 7600과 3600ti 조합의 현재의 가성비는 경쟁사보다는 조금 애매합니다. 경쟁사의 12,400이나 13,400과도 뭐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근데 차후에 MD보드는 다음 세대나 다 다음 세대도 지원해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업그레가 용량하고 윈도우 10 지원이 가능해서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는 또 프레임이 잘 나오기도 합니다 윈도우 10으로 깔면은 그 로스트아크나 배그 이런게 윈도우 10에 가는 것보다 프레임이 잘 나올 때가 많거든요 롤 이런게 그래서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에 윈도우 10 넣어서 이제 7600놓고3060 Ti 넣으면 프레임바가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3070에 그 7600을 꽂아놓으면요 3070의 성능은 2080 Ti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FHD 상황에서는 그냥 거의 모든 게임프로업고요 QHD에서는 중상업 정도로 충분히 100프레임 정도 뽑아줍니다 대부분 게임 잘 플레이할 수 있겠죠 FHD든 QHD든 다만 4K는 버운감이 있고요 더 상급의 글카와 조합하고 쓰고 싶으면 은7600 보다는 13600K나 13700K 혹은 차후에 나올 7800X3D를 권장 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경제사 대비 가성비 좀 있게 짜지긴 합니다 7600에 공랭 넣고 저렴한 B650M-A 넣고 상공7고 넣고 750 파워 넣었을 때는 경제사랑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 나요 여기 3079 똑같이 넣는데 었 14600K편 넣으면 185만원죠 여긴 얼마 나옵니까 168만원으로 거의 뭐 17만원으로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짜시면 은 프레임, 뭐, 13600K랑 비교도 2, 3% 밖에 안 쳐지고, 게이밍 용도로는 충분히 가성비 있게 쓸수 있는 이 베스트 조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600이 3070이나 3070ti 등과 세팅하기에 가장 베스트 조합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또5600 이런 거 넣으면은 약간 아쉽긴 하거든요. 12400, 5600 이런 건좀 아쉬운데, 이7600 넣으면은 그 아쉬움, 그 최소 프레임 방어나 평균 프레임 유지율, 요것들을 커버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600에 4070TN 넣은 건데, 이렇게 넣으면 7600의 한계 조합이에요. 13600K 쪽이 좀더 프레임을 잘 뽑아주고, 최소 프레임 방어도 잘 하기 때문에 그쪽 우선 추천하고 싶고요. 그래도 13600KF랑 비교하면은 1 0만 정도는 더 싸게 조합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4 0 7 0 t i 을 사용해서 QHD144 상5으로 거의 모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드를 풀사이즈 보드인 B650 터플러인데요. 그 이유는 4 0 7 0 K 중에 일부 모드는 3 슬롯이 넘기 때문에, 어, 저는 쇼보드쓰시면 쿨러와 간섭이 있거나 아니면 일부 포트가 가리기 때문에 여기는 풀사이즈 보드를 넣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7600의 멀티 성능은 다소 아쉬우나, 게이밍은 13세대 i5급과 맞먹기에 게이밍이 우선이고, 차 업그레이드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보드도, 터프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량도 좀 높고, 거기다 사운드도 완전 떨어지지 않는 중급 정도는 된 제품을 넣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거나, 3D 모델 존보 타시는 분한테는 참 적합한 견적이 되겠죠. 어, 총 비용은, 100, 아, 216만 원 정도고, 여기에 조립공인비랑 부품가 포함하면요, 한 222만 원 정도의 실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AMD에, 인텔 대비 멀텍서너 떨어지지만 게이밍 가성비는 더 좋은 7600 시리즈 인기 온라인 게임 견적 보여드렸고요 그다음번 인텔의 최고급 PC 준전문가용 혹은 전문가용 PC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 되는 용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게이밍이든 아니면 작업이든 어느 영역이든 이게 안 되면 되는 PC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고급 PC예요 대신 그만큼 비쌉니다 330부터 530만원대 PC 일단 웬만해서 만3 700K나 KF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을 할 때만 만3 700K 가시면 되고요 그 외에 대부분 유저는 KF 가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은 퀴싱크 기능 때문에 K 버전을 가는 겁니다 퀴싱크는 한번 검색해보시면 나오겠지만 오, 가속을 추가해주는 기능이라서 영상 편집 프리뷰 때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1 2 9 0 0 k 의 상위 호환으로 어떤 용도 써도 쓸만한 성능입니다 혹시나 아, 나는 예산이 좀 많이 넉넉해서 500만원대 살 건데요 하신 분도 13900K도 한번 생각을 해볼만 하지만 이 둘이 게이밍 프레임 차이는 거의 없어요 뭐 1, 2% 내외이기 때문에 게이밍 프레임 증가시키려고 13900K 가는 건 아니고요 이 13900K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 이제 다코어가 필요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만 한번 넘어가 보시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PU 가격 차이가 꽤나 상당하거든요 게이밍 용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거 13700K는 공냉 대장 써도 게이밍만 할 때는 되던데요 뭐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웬 마음은 건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 되긴 되는데 온도가 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 조건에 따라서 게임만 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스팀 업데이트 하면서 스팀 게임에도 이거 최상위 공냉 쿨러 박았는데 80도 중반이 넘더라고요 케이스 좀안 좋은 거 쓰거나 고성능 글카 밑에 박아 놓고 쓰면은 거의 90도까지 찍히기 때문에 이 13700K도 웬만하면 순행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선 권장드린건 LS720의 그가이드키 17xx 치면 나오는 거 요거 두개 한꺼번에 이렇게 쓰이는 게 좋고 그거 아니면은 NGX t 크라켄 X63 쓰세요 13700은 13900은 이 LS720 아니면 X73 같은 걸로도 온도가 잘안 잡히거든요 그 외에 어떤 거들오도 온도가 잘안 잡혀요 그래서 이 커세어 H170i 이 제품에다가 가이드키 넣고 거기다가, 곰썸멀 익스트림이나, 아니면은, TG002 같은 거. TG-002. 이 갤럭시 서멀인데 그런 상급 서멀까지 같이 해줘야, 얘가, 시네벤치 같은 거 돌릴 때, 100도를 아싸싸하게 안 찍습니다. 그래야 온도를 잡을 수 있어요. 13900은, 이420 라디 제품, 꼭 요거 써주신 걸 권장드립니다. 여튼, CPU에 따라서 쿨러 선택하시고요. 보드는 토마크면 완전 충분합니다. 뭐, 블루스, 투 와이파이 다 지원하고, 전원부 빵빵하고, 뭐, 오버도 잘 먹고요. 근데 특별한 이슈도 없고, 사운드도 좋은 거 씁니다. 그래서 요게 베스트고, 요거 자주 품절 나거든요? 그러면은, 프라임 A로 가시면 괜찮아요. 어, 토마토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13900이나 13700이나 쓰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Z790 가고 싶은데요 그나마 좀 가성비제품 없어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저번에 추천한 포스나 뭐에어로 G 같은거 다품절이났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엣지도 가격이 좀 비싸고 그냥 터프 게이밍 750 플러스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900 암페어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사운드도 요790 가면서부터 690 하고는 다르게 좀 상급 사운드 썼거든요 그나마 합리적으로 쓸수 있는 790 보드입니다 레모보드 700대 시리즈 보드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600대 보드보다 한200 정도는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1, 2, 3번 다 품절나면은 그냥 z 6 9 0 포스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보드가 사, 대충 4 0만에서5 0만 사이 되는 애들만 골라왔어요 어, 더 비싸고 더 좋은 보드 있겠지만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올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삼성전자 메모리 5600짜리 1 6기가두 개를 우선 추천 드리고요 어, 두번째 추천은 하이닉스 5 6 1 6기가두개 추천하고 싶었는데 그게 품절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800에 하이닉스 1 6기가두개를 추천드릴게요 어, 5600 제덱 표준이 그냥 꽂자마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명으로 5600 짜리 1 6기가두개 꽂으면 그냥 바로 5600이 지원이 되고요 인텔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닉스 4800 짜리 1 6기가두개 넣으면 은 여러분 오버 실력이 좀 있거나 뽑기운이 좋다면 거의 7000까지도 레모버가 됩니다 이거 7000까지 찍으려면 방열판 따로 사주게 좋습니다 프리즈 모드 방열판 어, 실버로 추천드릴게요 그 화이트 같은 경우는 도색 까짐이 좀있더라고요그 한익 5600 메모리 8기가 2개는 그냥 순수 게임인 용도로 혹시 뭐 그냥 꽂아 쓰거나 아니면 내가 수동 오버 할때 이렇게 쓰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버도 잘 먹는 편이고요 4800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잘 먹어요 용도에 따라서 1, 2, 3 중에 선택하시고요 XMP 메모리는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없습니다 인텔 쪽에는 인텔은 레모가 잘 먹는 편이기 때문에 어둡지 않은 XMP 메모를 리넣는 거는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4070 Ti는 사실 13600K로 충분히 커버가 되, 되기 때문에 어, 굳이 더 CPU를 높일 필요가 없었는데 이 4080을 QHD로 쓸 때는 13700K 정도 가야 프레임이 그렇게 잘 뽑혀요 1 3 6 0 0을로 하면 은 프레임이 5 이상 떨어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080하고 조합이 쓰시거나 4080으로 조합하면 13700에 300만원대 300만 중반 정도 되고요 4090으로 조합하면 400만원 후반 정도 합니다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4 0 8 0가든4 0 9 0가든 마음껏 선택하시고요 4080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갤라즈 SG나 아니면 트라이프로저가 가성비가 좀 좋아 보이고요 4090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제품을 따로 제가 골라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4090은 어, 만니 제품 빼고는 대부분 막 하귀 제품이라고 해도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만니는 이제 성능도 좀 떨어지고 래퍼 기반이라서 전력 공급하는 것도 한계치가 좀 명확하고 그러니까 수동 오버잘안 되고 온도도 딴 제품보다 살짝 높긴 한데 그 위에 거면 진짜 거의 다 차이가 크게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은공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여러분 취미를 넣어서 사고 싶은 제품 사세요 이제 커넥티쇼도 잠잠해졌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SS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굳이 P31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산 충분하다면 p 4일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p 4일 500기가는 가성비가 없으니까 1 테라로 가시고요. 아니면 삼성전자 980 프로 1 테라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990 프로도 980 프로보다 살짝 더 나은 제품에 좋은 제품이라 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펌맷 업데이트해야 해결 되니까, 요둘 중에서 선택하는 것도 여유가 좀 있으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3, 4, 원하는 대로 선택하십시오. 파워 같은 경우는 에 여러분이 4080 가실 때는 850W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1050W 마니크래스2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 근데 이거면은 그냥 4090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까봐 미리 말씀드린데 마니크래스2 1 0 5 0이 8핀 다이렉트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4090은 그게 4개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호환이 애매해서 웬만하면 4080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번은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아, 파워는 좀 여유 있게 넣으면은 아무래도 파워 수명이 올라가고 소음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주파 빈도도 줄어들어요. 이거는 2번 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1번, 2번 넣어뒀어요. 여러분, 4090 갔을 때는 이 FSP HydroG Pro 1요0 요게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저희 쪽에서 분량도 없고. 요거 하시는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자주 품절나니까 품절나면 시소닉 포커스 GX1000으로 대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위나 아래나 이 3.0 규격의 ATX 그 연결선을 따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4090 같은거 쓸때 혹은 4080 같은거 쓸때둘다 괜찮은 파웁니다 대신 엑스는좀 비싸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여분이, 여러분이 13900쓸 때는 케이스를 딱 정해 드릴게요 이 420라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7000D나 디파인 7XL을 가면 좋습니다 13900쓸 때는 왕관을 가지고 싶은 자 그 무게를 견디셔야 됩니다. <웃음> 쿨러를, 420 라디를 박아야 되는데, 그게, 하, 이게 웬만하면 상단에 박는 게 좋은데, 이런 애들 전면에 되긴 되는데, 박으면 뭐, 패널티라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어지가하면 이, 상단에 박고도 충분히 여유 공간 있는 7000D나, d 파인 7X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게이밍 용도라면은, 13700K 가셔서, DLX2 더거나 L600 쓰거나, 아니면 DS5000, 아니면 GT501 이 정도 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다만 DS5000 같은 그래픽카드 포함폭이 340mm까지니까 길이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DLX1이나 L600은 그 길이 확인 안 하셔도 괜찮고요. GT501도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웬만한 그래픽카드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럼 견적을 13700에 4080에 LS720 가이드킷 이렇게 짜시면 은약 330만원 도 부품 가격이 나오고 여러분 조립공인비 생각하면 335만원 정도가 시 구매가가 되, 될 겁니다 13700K는 12900K의 완벽한 상위 호환으로 싱글 성능이든 멀티성능이든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환경의 작업에도 적합하고 최고의 게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4080과 조합하든 4090과 조합하든 높은 성능을 보여줘서 i5보다는 확실하게 높은 프레임 방어 7%가량, 4K에서도 7%가량 높은 프레임 방어를 보여주기 때문에 만4 7 0 0 K는 최고의 게이밍 CPU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4080이나 4070 테러 갔을 때는 QHD144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4090으로 가게 되면 은 어떻게? 4K, 100, 144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4080원 짜면 335만원 그리고 4090원 짜면 대충 4 0 0 83-4만원 정도의 구매가 될 겁니다 그리고 13900은 게임밍 성능은 13700이랑 비슷한데 멀 성능이 더 뛰어난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렌더링 인코딩에서 790X 경쟁사의 최상위 제품하고 맞먹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기, 거기에다가 4090을 넣으면 은 4K도 정보이 가능한 최고급 게이밍 PC 겸 작업용 PC가 되는 거죠 그리기 견적 짜시면 535만원 정도의 실 구매가가 될 거고요 13900K는 압도적인 반열력을 자랑하니 꼭 H170i의 가이드킷 거기다 상급 서머까지 같이 써주세요 케이스는 요 두개 권장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인텔 최고급 전문가용 PC를 보여드리고 이제는 a m d 거 최고급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a m d 거 같은 경우에는 음7900 그리고 7950 두가지 굉적히 현실점에서 베스트입니다 7900은 멀티 성능은 다소 떨어지고, 게임 성능도 조금 떨어지는데, 대신 저전력 CPU입니다. 얘의 전력 소비량이 90W 내외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매우 저전력이라서. 근데다 13600K보다 더 높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게임 성능은 비슷하고. 어, 이놈 같은 경우에는, 그, 나는 시끄러운 PC가 싫다. 혹은 뜨거운 PC가 싫다. 하시는 분이 좋아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팔라딘 400. 아니면 막뭐 RC1800 같은 거 넣으면은, 정말 조용하게 쓸수 있거든요. 진짜 저소음을 쓰고 싶으면은, 마초, 그랜드 마초라는 쿨러 있어요. 그거 넣고 쓰시면, 진짜 저소음으로 짤 수도 있어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650 플러스 넣어놨는데요, 터프 플러스. 그나마, m d 보드 중에서, 가성비고, 풀 사이즈에 간섭도 별로 없고, 공랭 대장을 꽂아도, 그런데다가 확장성도 나쁘지 않은 태다가 사운드도 중급 정도는 썼습니다. ALC1200. 그래서 요거 가시는 거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번에, 터프 게이밍 X670E 플러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미래를 봐서 좀더 괜찮은 보드 쓰고 싶다 할 때, 이게 칩셋이 다르다 보니까 확장성이 좀더 뛰어나거든요. 칩셋이 이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650에 들어가는 칩셋 두 개. 그래서 더 많은 저장장치나 그 확장포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렁주렁 뭐 많이 달겠다 싶으면 이번 가는 거고, 그냥, 어몇개전용단치만 달고 USB도 많이 필요 없다 싶으면 1번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이 1번이든 2번에는 둘다요 1번이든 2번 CPU 다 커버됩니다 7900 저전력 CPU든 7950X 좀전력소비가 높은 CPU든 둘다 커버됩니다 보드는 확장성에 따라서 1,2번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7950 CPU를 선택했을 때는 얘는 저전력 CPU가 아니기 때문에 꼭 수행 쓰세요 크라켄 X63 RGB 쓰거나 LS720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랭은 7900 노멀에 쓰는 겁니다. 메모리는 3전자 메모리 4800, 16개가 두개 넣으십시오. 딴거 그냥 안 쳐다봐도 됩니다. 수동오버 할 때는 하이닉스 쓰는 게 의미가 없진 않은데, 어차피 최대로 넘봤자 6400이고, 혹시나 이쁜 튜닝 메모리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G스킬 6000짜리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1대1로 넣을 수 있는 한계치가 6400이기 때문에, 고클럭 메모리랑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3,000전자 메모리 4 8 0 0 1개두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00만원 후반대 견제를 보신다면 4070ti 벤투스나 컬러풀 4070ti 울트라 요건 화이트로 짤때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300만원 후반대 견제를 보신다면 4080 갤럭시 갤라즈 SG나 어, 아니면은 아까 위에 게이밍 X T 트 있죠 요거 정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00만원 정도 견제를 짠다면 4090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SSD는 뭐 P31 넣어서 안정성을 도매도 괜찮고 대용량 파일을 자주 옮기신다면 P41이나 980 Pro 두개 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 최고급 핏이기 때문에 굳이 P31을 고집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3번 4번 써도 괜찮다 생각해요 4 0 7 0 t i 를 넣어서 꾸몄다고치면은 790X든 7900이든 파워는 이 750W 골드, FSP, 나 마이크로닉스 클래스 2, 풀 모듈러 이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4080이나 4090 선택하셨다면 FSP 하이드로 G 프로 100W, ATX 3.0 규격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 시소닉 포커스 골드 GX1000 얘도 이제 3.0 규격의 케이블을 제공해 주거든요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현재 짰을 때 케이스는 얘는 이제 뭐 아까처럼 H170, 420라디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픽카드 호환펌만 생각하시고요 DLX21, 아니면 p u s GT501, 뭐 7000D, Define 7XL 아니면 지금 뭐 품절에 가까운 랜쿨3 라든지 아니면 L600 q u i e 이런 정도에서 고르시면은 여러분 괜찮게 쓸 겁니다 경계에서야 12,900K와 맞먹는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고 저전력이지만 i 7과 맞먹는 멀티 성능으로 사실 i7하고 i5 사이에 있습니다. i5K 버전하고 i7K 버전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13,700F 전력장 해제한 거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멀티 성능을 보여주고요. 게임 성능도 그거랑 비슷해요. 13,600K랑 13,700F랑 그거랑 비슷합니다. 어, 다 그래도 전력소비량이 걔네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음이 낮아지고 오랫동안 PC를 쓸때 확실하게 전기료도 절감해 주는 효과는 있을겁니다 자 이렇게 견뎌 짜면 7900에 4070Ti 산성매모에 넣고 B650 터프보드에 DX21 그리고 공냉을 짰을때는 2 5 3만 정도 부품가격 실 구매가는 한2 5 8만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전력 저소음 고성능 혹은 오랫동안 PC를 켜두는 분께 어울리는 제품. 그러니까 저전력으로 저소음을 잡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치고는 고성능. 그러니까 최고 성능 애들한테 비교하면 살짝 밀리지만 이 전력 소비 대비 고성능이고 오랫동안 PC를 꾸준히 켜둬서 아무래도 안정성이 중요하다 하신 분들한테 추천할만합니다. 아무래도 온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면 은 제품의 불량률 이 확연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그래픽는 이제 7950 최고의 렌더링 인코딩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작업용 CPU 거기에 4080 넣어서 360만원 구매가 견적이거나 아니면 은 여기 4090 넣으면 은한 480만원 구매가 견적이 나는데요 790X는 어떤 작업에도 경쟁사 i9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최고의 전문가용 CPU입니다 거기에 4080과 4090을 장착했을 때는 작업과 게이밍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4080 같은 경우에 대본 다, 뭐, QHD에 쓰기에는 성능이 높고, 4K에 쓰기에는 성능이 아쉽다 그런데 4K 60Hz의 모니터도 꽤있잖아요 100Hz 쓰시는 분들 거. 그런 분들은 이4080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144 모니터 쓰신다면은, 혹은, G9같이, 그, DQHD, QHD 모니터 두개 붙인 수준의 모니터 쓰신다면, 4090 가는 게 좋고요. 자, 그렇게 가시면은, 이제 작업과게임이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CPU 가격은 100만 원에 가까운데, 지금은,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서7 0만 중반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괜찮은 가성비 작업용 어, PC로 짤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 대뭐 가성비냐 그러겠지만 여러분 250억 전투기도 가성비 전투비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웃음>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용도에 따라서 충분히 빠른 결과뭐 뽑아낼 수 있다면 그만큼 내 연봉이나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최고급 PC지만 가성비일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은 7950x3d 입니다 아이 7950x3d 아니 성질 나오기도 전에 뭐 게임의 성능 최상이라고 저는 하는데 이거 진짜예요아 일단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m d 발표내용만 보면은 13900k 는 이기는거 아니에요? 아이긴다 생각하고 일단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달러가격 계산했을 때 대충 예상가격은 100만원 살짝 못할 것 같아요 이쯤 할것 같고 이거 나오면 저는 한번 구성해 볼 생각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하고 완전 똑같이 같지는 않겠지만 일단 어쨌든 7 9 0 x d 꿈속에서 봤는데 얘가 온도가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서 공략 써도 충분한 것 같아요 공략 상급 쓰고 거기에 보드는 아이뭐 알죠 원래 AMD는 이 크로스 헤어가 최상위 제품이거든요 요거 싹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아주 음. <웃음> 확장선도 쩔고 딱 봐도 고급지게 넣고 거기에다가 한이 그 언락 아니 지금 언락 버전 3 2가은안 들어 댕기는것 같지만 비, 언나게도, 한익 5600짜리 3 2이가두개딱 넣어서, 용량 빵빵히 해놓고, 프리스 모드 실버 방열판 넣고, 거기다 막 4090씩 내 사고 싶은 거 집어넣고, 그다다 P41, 한이 테라 두개 집어넣어서, 하나는 OS용, 하나는 게이밍용, 하나는 OS랑 잘 같이 하고, 이렇게 넣고, 아, 거기다가, 에 시소닉, 1600W 플래티넘, 어, 디파인 7XL 하고 딱, 조합하면, 거의 <웃음> 800만원 중반대, <웃음> 꿈의 견적이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럼 이제, 뭐, 한, 1년 동안은 대장으로 군림하겠죠. 이거보다 더 좋은, 뭐, 게이밍이나 작업용 CPU 없을 테니까. 근데, 사실 이건, 그냥, 상상만 해봤어요. 이컴퓨터 중고차, 내, 내차 지금 미니 쿠페인데, 12년씩 800만 주고 사왔거든요. 그 열심히 수리해서 타고 다니는데, 야, 이거, 본체 가격이 내차 값보다 비싸. 나 진짜 딱 800만 주고 사왔거든요. 840만 원이야. 로또 되면 한번 사볼게요. <웃음> 자 이렇게 어김없이 여러분한테 그냥 상상의 견적도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실제로 한 40만원대부터 500만원대 견적 함께 달려온 것 같아요 1시간 20분 충분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 예의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페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요 견적표 궁금하신 분은 가져와서 보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제가 말로 떠드는 설명도 같이 보셔야 이 표가 좀더왜 이렇게 갔는지 명확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 설명, 내가 살 제품에 대한 설명 빼먹지 말고 봐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7950 X3D 리뷰 영상으로요. 여러분 빠이빠이.